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어, 지금 제가 바디빌딩 도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선생님이신 광호야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는 지금 그런 상태이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이 진행하는 방향은 좀 보류하는 걸로 됐습니다 어, 바디빌딩 운동을 진행을 해 봤었는데 사실상 저와 몸에 굉장히 맞지 않았어요 제가 구력이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인데 제가 햇수로는 한뭐 18년 했죠. 일단 그 저중량으로 고립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당연히 피로가 심했었고 시크 선수들 분의 몸을 봐 보면 약간 벽이 느껴지는 그런 어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어바디빌딩에바디빌딩에 필요한 운동을 안 한다 뭐 고립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약간 좀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으로 좀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게 주제로 좀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나와 참잘 맞다 이런 느낌의 프로그램을 좀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스트렝스 운동 위주로 하되 발륨수를 채운다 고중량과 저중량을 섞어서 고중량 고중량대로 이제 효고 효율을 내되 발륨수를 채워서 근성 자랑을 최대로 낸다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그냥 짧게만 요약해드릴게요. 자, 인카컬루션. The s e c r e t i o n of gross hormone was enhanced by performing an additional set of low intensity high repetition exercises after an S-type regimen.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스트렝스 훈련을 한 이후에 이제 한 50%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원활한 50% 정도에 되는 강도의 훈련을 했을 때 굉장히 어, 좋았다. 어, 그로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 걸볼수 있었다. In addition, a similar type of regimen with additional set of approximately 50% of 1RM had been shown to increase muscular strength more than S-type regimen. 그러니까 성장호르몬뿐만 아니라 근력 자체도 올랐다. 어, 근력이 올라가는 만큼 떨어지는 발륨수를 저중량으로 해서 올려 저중량으로 해서 발륨사를 채우는 건데 이 발륨수를 채우는 것에 대한 효과는 이 베네피트는 말 그대로 스트렝스 증가와 더불어 어, 크로스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도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 즉슨 근성장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할수 있죠. 어, 백업파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을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고중량과 저중량을 따로 데이를 나눠요.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고중량, 화요일 날 고중량, 상하체를 나누고 목요일 날화요일날 금요일 날저중량으로 해서 발수를 맞춘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에 바디빌딩 프로그램 진짜 뭐 수, 수십 수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만 찾아봐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근데 그 간단하게 나온 그런 프로그램일지언정, 제가 다시 겪어야 하고, 운동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이 진행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더디다 보니까, 당장에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제일 자신있는 운동으로, 최대한 모디파이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디빌리 대회 나갈 때,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 최선의 몸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자 어, 이 악물고 할 예정입니다 보디빌딩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100% 진행하는 것이 사실 이제 대회, 입, 대회 입상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조형미의 심미적으로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니까 어, 제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을 고립운동이라든지 또한 어떤 특정 자세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아니면 제가 따로 찾아가서 배우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